충창포2일 대천 오얘얘뭐야야이이이좀 뭐야? 보여 보여 보여드리자. 갑오징어 찰박이에 쭈꾸미 쌍걸이 나왔어요. 저어가지고 어? 안돼. 자 <웃음> 원래 처음은 삽질하면서 하는 거야. 아빠 아빠 나 낫기 시작 어 다섯 여섯 자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그 매니저님들 젠틀맨님하고 달려형님 안녕하세요. 같이 동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혹동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렴미자 아까 첫수 걸었는데 빠졌었거든요 지금은 걸렸습니다 첫수자 이제 첫수 응? 오늘은 시기도 시기인지라 갑오징어도 같이 카운팅 할 거거든요. 총 마리수에. 그러니까, 갑오징어는 따로 카운팅 하더라도, 나중에는 합산 카운팅을 할, 할 겁니다. 자, 두 마리. 여기 용섬 인근이 갑오징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체비 단차는 20cm 이하로. 애자에, 그리고 쪼꼬미애기, 쪼꼬미애기, 파랑색 발봉이네가지고 낚시 이야기. 네. 첫 번째 네. 스페너님이시죠? 네. 매니저님. 네, 오늘 드디어 동출 처음 해봅니다. 네. 네, 삐, 삐 울렸어. 얼른 가봐. 가! 저리 가! <웃음> 자, 젠틀맨 낚시 스토리. 그 채널 다시 개설하시고, 어, 유튜브, 유튜브 하신대요. 화면이 반대 아닌가요? 어, 그러네. 화면이 또 반대네. 이거 어떻게 하더라? 어, 반전. 마이콘. 반전 사용 아 됐다 천재 달봉이야 오우 좋아 어, 어, 안, 안 쪼였나? 어 좋아 구멍 봉돌 채비 요게또 어. 대박이네요 오안터졌어아 그래요? 어형무 백형 좋아. 백형이 형애두종상구애하색상구요하나그게요니고그게 아니고 이제 제일 근그한추정치그그럴 때는 아 이거 돌뒤 같아. 생, 어차피 생명이라고 구별됐으니까, 파장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색이, 파랑, 그러면 파랑색이랑 뭐 빨강색이랑 구분을 하느냐, 햇볕 투과율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물색에 반응하는 그, 같은, 같은 컬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컬러를 구별할 수 있지만, 걔들은 회색으로 보였다가, 뭐 옅은 회색으로 보였다가, 뭐 이런, 그런 것들, 사람이 구별하려고 컬러를 나는 것 뿐이지, 걔들은 짙은, 아니면 연안 뭐 이런 거밖에 구별할 수 없을 겁니다. 아 나오는 데만 나오고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오고 그러네. 그런 거 작다. 아이고. 이현수님, 달봉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고라서요. 현재 몇 마리, 이제 13마리째입니다. 요거까지 하면, 갑자기 따박, 어, 아. 자, 자, 자, 아이고, 야. 물방개죠, 물방개? 자, 여튼, 카운팅은 해야죠. 어이. 참 어렵다, 가지가. 어, 야, 아이씨 빠졌어? 이게 은근히 그육두 문자 같지 않냐? 아니. 어, 뭐야, 이거? 어? 욕처럼 들렸는데? 아이씨 빠졌어. 빨리 하면 아이씨 빠졌어. 아, 애들도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욕까지만 하는 걸로. 호랑 말코님, 채비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저는 날리는거 싫어해서 무시물때인데도 16호 추를 썼습니다 단차는 15cm를 줬고 가지, 가지는 40cm를 줬습니다 그리고 애기는 7cm짜리 뭐 요즘에 조꼬미 애기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일본산 그겁니다 기둥줄은 나일론 7호 모노라인 7호 가지줄은 모노라인 6호 캠피언님 안녕하세요 캠피언님 안녕 캠피언님 보니까 형이 한 마리 딱 거네 오우 사이즈가 엄청 커 아... 사이즈 가 엄청 큰거 있었네요 자, 갑이 커먼유님 아디님 땅 잘못 찍는 거 아닌가 아니이녀석 바닥낚시는 잘해요 아직 감못 잡고 처음에 머릿속에 원줄 두번 풀린 게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애들은 그 멘탈 흔들리면 잘 금방 돌아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말하니까 야구라서한 마리 잡죠? 애들은 야올려야 돼. 그게 그런 음. 뜻이야?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야. 그냥 글, 그냥 놀린 거지. 아빠가 좋은 의도다 하고 좀 홍보를 하는 거지 우리 아들한테. 오 조슈, 아빠 채비 바꾼데 네가 잡고 있어? 불효자식 같은이하고 오우 큰거 먼저 고있자 가지 30정도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단차는 조금 올렸어요 17? 18? 욕한거 아닙니다 애기는 테스트용 금박 애기예요 조금이 금박 오우 가보징어 싼거리요? 이러봐 이러봐 이러봐 젠틀맨 낚시스토리 <웃음> 제 주인장님이세요 네 가보징어를 싼거리를 걸었어? 음, 저를 저런이 내, 내, 고기가 없지. 아, 네. 어, 이건 갑이다. 와, 갑인 줄 알았어. 엄청 크다. 야, 난 진짜 왜, 왜 이러냐? 야 여긴 진짜 갑이 바시다오 오랜만에 콧맞고 어 그런가? 갑이가 계속 늘어요늘면 나와 사이즈 자거만나왔 이정도 담을 수 있지 뭘뭐 <웃음> 용섬이야? 어 여, 용섬이야 좀가보지나올텐데 니가 어떻게 열어? 아빠 아까 가보지 <웃음> 나왔어요. <나한테. 웃음> 아빠, 아빠 여기 허벌락게 많이 와본 포인트야 한 마리 잡으면 먹어야지 그래도 돼한 마리 잡으면야 <웃음> 저거 뭐야 아쭈르 G6인가? 오늘 저거 되게 잘 먹네 아쭈르 다솔낚시마트 애기 7.5cm인가 8cm인가 우리 애들이 18호 추에 감을 잡은 거예요 아빠도 한 마리 나왔어. 아니야. 이렇게 저항 심한 거면, 갑이면큰 놈인데, 쭈꾸이면뚜껑이큰 주꾸미 놈. 어? 여, 다을만 오우. 오우. 어? 이거, 이거, 이런 건 달려삼촌이 되게 좋아하시는 사이즈야. 여기는 갑이가 사이즈가 커요. 오. 오늘 축구미배 여기, 여기 다 있네요. 수심이 깊다고 하시는데. 깊은 데서 한번 놀아보죠. <웃음> 형님, 목이 안 들려있니? 뭘, 뭘또 장원이요? 어. 어. 어, 괜찮아. 16호야? 상태야 <웃음> 들었지? 31m야. 아휴 내리자마자 클라스어 이제 30m인데 이거 언제가 뭐 어. 자꾸 감을 잡아봤어 때 지금 이게 애자에 나온건지 애기에 나온건지 아빠도 잘 몰라 아 오자마자 이게 자두 두 마리 했어요 가비 한마리 쭈꾸미 한마리 박보형님 아드님하고 같이 낚시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이 녀석이 조금 원해, 원했어요, 녀석은. 낚시, 오우, 확실하다, 그거. 이 녀석은, 낚시를 좀 좋아하는 녀석이다. 전두철님, 9월에 8회 출조했고, 10월에도 8회, 11월도, 8회 출조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할만 나더라고요. 잘 나오니 너무 재미, 오우, 축하드립니다. 최고다님, 아, 깊은 데로 갔네요. 예, 지금 깊은 대로 왔습니다. 부지런히 데리고 다니면 됩니다. 올해는, 오, 크다! 이야, 크다! 아니지. 성태야, 응? 너, 근데 너, 너한테 튄다? 아포토 갑이야. 여기 갑이 포인트인가 봐. 여기... 성태야. 그러니까 그거에 물 물돌, 물려고 했던 녀석이 애자 바늘에 찔린 거야. 아. 어. 오, 그러면. 갑이 잘 나오는데? 그냥. 아, 진짜. 발음이 저렴하다. 진짜요왜 어. 너한테 늘 하냐? 아, 최고다님, 오전 아침에 살차를 하나요? 내일 가는데. 아, 저는 티 입고 딱 맞았습니다. 아, 제가 같은 어, 같은. 추위를 좀안 타는 녀석이라. 어? 잠시만요. 구천사장님, 1일 무창포, 2일 배천 우와. 오, 얘, 얘 뭐야? 야, 얘, 얘, 이게 좀 보여. 야, 보여, 보여 드리자. 갑오징어 찰박이에 쭈꾸미 쌍거리 나왔어요. <웃음> 한 오, 번에 세마리 잡는데? 이야 대박이다 너뭐 성태 낚시 실력이 어, 대단합니다 요 3자야 3자 달리형님 우럭 3자 잡으셨어 자 버퍼가 너무 심해서 안되겠습니다 네, 방송 여기서 잠깐 끄고 나중에 성태 12시부터,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성태 그 마리수 하겠습니다 밴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거리가사이 괜찮았죠? 갑오징어 나왔어요 갑오징어 예 네, 그래서 이제 <놀더라> <놀더라> 응. 어제 비와서 그럴거예요 아마 그랬을거예요 <놀람> 어우 손맛 좋다 나는 감 보고싶단 말이야 <놀람> 아주 미세하게 느껴봐 사이 좋다 <웃음> 선택적으로 울어. 아빠도 제 아빠도 잘알잖 그렇지. 아빠는 잘 알지. 야, 참전갱이 진짜 잘 나온다. 어? 이거 두 마리 아니야? 한 마리인가? 두 마리다. 야, 어떻게 이렇게 숨지 애기, 애기 작은 거 하나에 두 마리. 자. 스카르로스님, 아고 오실 방하신 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번에 법고 예, 아, 버퍼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진짜. 오늘 갑오징어 말했어도 괜찮고, 쭈꾸미 말했어도 괜찮은데, 쭈꾸미 말했으면 솔직히 괜찮지는 않지만, 짜바님 낚시할 때 밀짚모자 써도 괜찮을까요? 저번에 그냥 캡 모자 썼다가 잔뜩 타버려서 저처럼 이렇게 잔뜩 싸매시면 됩니다. 버퍼, 버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밀짚모자 쓰셔도 버퍼는 하셔야 돼. 10호에서 미스터킴님 10, 10호에서 양보한거에요 어, 또 나왔어 어, 문어, 문어 나왔나봐또 아까도 후미에서 나오더니 달봉형님은 어, 어. 낚시 힐링하고 계십니다 어, 문어, 벗나, 벗나, 벗나, 벗나. 아, 아니 천수만 안쪽에도 저런게 나와? 엄밀히 말, 말하면 천수만 입구, 입구긴 국 한데 아 이게 캐스팅을 잘못 맞춰네 우리 달리언니 오후 야 이건 뭐 뭐야? 모르겠어 느닷없이 무거워진 녀석인데 큰쭈 아닐까? 자 너울이 있을 때는 위, 배가 위로 올라가면 좀 릴링 늦게 해주시고 배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야 보여주죠? 어. 어, 이 정도 나와요. 자이 이거 그 철박이 정도 잡아봐요. 아무 보람 없습니다. 이거 매, 매니저님들 드리기로 했거든. 어. 에이, 얼른 들어가자, 어. 자. <웃음> <웃음> 달리 형님 보세안 가지가겠다 말씀 안 하시네. <웃음> 저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쭈꾸미네요자 아까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참 전갱입니다. 참 전갱. 오, 갑이네. 야, 이건 이건 제대로 된 철박이야. 야, 자, 보이시 나요 이런 사이즈 나와요. 시월입니다. 어, 와,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대포가 되는 거야 이런 녀석이. 구각이님 낚시 가고 싶은데 대리 만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인사드리면서 침질했네느닷 없이 무거워진 녀석. 자, 이거 철박입니다. 만약에 갑오징어라면. 아, 힘세 힘세를 휨새, 보여드려야 되는데. 얘는 이름이 쇼미더 쭈갑입니다. 요즘에 갑오징어 로드, 쭈꾸미 로드 나누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굳이 나누실 필요가 없어. 쭈꾸미, 갑오징어 로드 같이 쓰는 겁니다. 와, 자, 보이시죠? 이, 이만원 사이즈 나와요. 자, 오, 손맛. 손맛만 딱 좋고 나머지는 큰 보람이 없습니다. 이, 이분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와. 오, 사이즈 좋아. 안요다 왔어 <웃음> 자박따박 아까보다 한4미5미 줄었어요 선장님발 방송하시는데 26m, 24m라고 하시니까 오, 쌍거리다 위에는 갑이, 밑에는 쭈꾸미 어, 이거 갑인가? 음, 큰 춤가? 오, 갑이야. 가비 하나? 쭈꾸미 하나? 저저 저 그냥 초리때 못 보여드리고 그냥 해야될 것 같아 아 어, 이거 쌍거리 아니면 가비다 아큰 쭈꾸미 한마리 아니야? 오우 가비 한마리에 큰 쭈꾸미 한마리네 오우 좋아 이제 가비 따로 담, 담고 그럴 새가 없어 오우... 이정도면 느나지 선택 몇 마리인데? 몇 마리 81 81이래요 문호초보 형님 선장님들어가시게 <웃음> 오우... 가비 요거는 달리 형님을 위해서 킵 그냥 버티고만 있어 성태야 오 기대한만큼 쌍거리 버틴데도 안돼? 안어왜안 끊어지지? 그거 줄 약한데? 성태야 그럴 땐 도와주세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짜샤 아이고 야 끊어주시니까 그 이제서야 그런 소리 아니야? 어 떨어졌어 아 벌받았다 아주냄이 지금 체력방전인데 놀리면 안됐었는데 아이거 없어 안 돌리자 가짓을래 안돼 아 그래 만들어 서요 아빠 이제 터치 안 할거야 지금 이제 전적으로 네 의견에 맡겨 상태야 김대준님 애기 색상 먼저. 조꼬미 애기 참 전경입니다 아저씨님 무슨 일이죠? 얘 예, 따박따박 피딩 걸린 것 같습니다 안그만졌네 우리 아들이 피곤한 거. 성장기라서 제가 피곤 한왜 피곤한지 모르는 거야. 피곤한 만 아니면, 어. 오, 씨 괜찮아. 자, 윗바늘에 참 전갱이의 갑이 나왔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웃음> <웃음> 젠틀맨님 오늘 먼저 박빙이에요. 이따가 내가 가보지고 내가 직접 세보게. <웃음> 젠틀맨이 지금 몇 마리지? 가보지어 빼고 빼고 178 어후 흔 형님 난 공짜 진짜 진짜로 안좋아합니다 아이 그럼요 형님 인격이 있으신데 그러면서 응모는 많이 하시죠 하긴 그것도 공짜는 아니에요 감정노동 하시니어 아휴 맞칠래나 한번 맞히려나 허리 굽어 주시고막상태 고생했어 몇 마리? 조항이 아까보다 굉장히 흥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음. 아까 전, 저 조항이 숨겨집은 점점 하려고그는데뭘 여기서 날치를 맞힐까 니다어저딱 220마리였습니다 자세번 울렸습니다 저 버저비터로 한 마리 더 했어요 마지막에 조항사게 제가 드고거인들이 쓰레기 뭐 버렸던 거 자. 한번 주요 어우 허리 아픕니다 진짜 돌렸습니다. 마리못채는데어 그래 상태야 오늘 네가 너무 피곤했어요 220마리 220마리 했고요 그중에 갑오징어는 39마리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뚜둥뚜둥뚜둥 두둥, 두둥, 두둥. 아니요전틀면삼촌 갑오징어 마리수 세야돼 아 원래 마무리가 힘든건데 아무리까지 낚시꾼면 열심히 해야되는 겨 아야 허리가 너무 아프다 진짜 뭐가 나랑가 아우 오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해도 응 막판에 힘을 내야되는거야 센태야 근데 줘봐 이, 이 수건으로 하면 돼 센태 이거 자꾸 해봤어요 손에만는도허이 너무 아프고 <웃음> <웃음> 너일봐나이세볼 <일로 와봐>. 껴라, <웃음> 이거. 세 보세요, 서른다섯 이 어, 잘못 센거 아니야? 어, 사이즈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다. 네, 큰 것도 있어. 쌍거리, 그러니까 쌍거리라고 외치지 말라고. <웃음> 래서 제가 쌍거리라고 어. 얘기하는 거. 아. 쌍피? <웃음> 잘하시네. <잘했어. 웃음>